오늘요, 이거 갈치포, 갈치포 졸음을 하려고 갈치포 한팩 이렇게 준비했어요. 지느러미는 가위로 좀 잘라요. 좀 길게 하려면 이렇게 세 개. 3개. 세 개나 네 개. 네면딱 맞아. 이게 살때예요 갈치포 살때 너무 바짝 마른 건 사면 안 되고, 이렇게 좀 이렇게 방 건조된 거, 어, 이런 거, 이런 거 사야 돼요. 바짝 마른 건좀 뻣뻣하니까. 청양고추 3개 정도, 고추장 한 큰술 넣고 이 정도 넣으면 되겠다. 마늘, 생강. 이게 맛술이에요. 물엿도 좀 넣어주고, 물엿 한두 큰술 정도, 이게 참기름, 고춧가루. 마지막에 물을 조금 부숴갖고 헹해서 바닥에 다가 조금 넣어줘야돼요 약불로 은근히 졸여야돼요 이거 국물 없이 이렇게 졸여야돼요 무에깨를 좀 위에다 이렇게 끼얹어줘가면서 조금만 더 졸이면 되겠다 짠 아, 이제 이 정도 절이면 되겠네요. 됐고 갈치 갈치포 조림을 이렇게 완성했어요. 어, 이거 약간 자기 아무 데서는 안 팔고 김포 또옷서샀냐고 물어볼 것같으니까 김포 수산 시장에 에방 예, 건조 하는 데서 샀어요.